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게 도끼를 품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최측근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소리가 나오고 관련이 없다 이 소리는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만간에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 나막 <웃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사람 불도 떨고 있다고 하나는 더 나온다 소리가 나와 근데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라신당의 오라이기씨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주를 받잖아요 응.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이 응. 죽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는 건가 이게 정말로 그 이재명 의원이랑 관련이 없는 건가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건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에요 돌아가신 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한데 100% 해당 사항이 없다고는 말은 안 나와. 그 사람들이 최측근이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 소리가 나오고 아 잠깐만 나... <웃음> 딱 민주당 측근들만 보면 은 자꾸 막 미칠 것 같아. 자꾸 나를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야. 아무렴 그냥 일반 손님이 오셔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따라오시는데 그런 기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는요? 내가 그때 이 영상 찍을 때 옆에서 사람들벌 떨고 있다고 알아서 편집해라 했던 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음.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목습을 내놓고 끊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쉽다. 그때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 사건 전이었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 미리 좀 예언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막 이렇게 숨는 음. 이런 것좀 보였어. 그리고 최측근이야. 웃어도 음. 남겼다며. 음. 관련이 없다. 이 소리는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만간에 하나는 더 나온다. 소리가 음. 나와. 그러면 지금 이런 국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어. 다시 가고 나오더라도 어. 겨울쯤에는 한번 발을 걸친다 관제 발을 음, 걸친다 음, 이 소리가 나와 음, 근데 그때도 말했듯이 고급만 겪고 나면은 그 사람 말에 추진력이 생기고 음, 한다고 음, 내가 다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냥 사주를 놓고 본 거야 음,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나온 대로 말했을 뿐이고 나는 언제나 말했듯이 누구 편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당당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음, 예전에 스스로 아, 목숨을 아. 끊으신 분도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음. 제발 국회라는 지붕 에는 어, 국민이란 기둥을 믿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예요 지금 음. 그 자리도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네. 내려오는 거는 더 비중이 낮아. 어, 아... 올라갈 게더 커. 아... 그 사람밖에 밀 사람 믿는 게 없기 때문에 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면 올라갈 힘이 더 크다. 이재명 의원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선에서 응. 그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응.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전을.. 내 그랬잖아 정치 못 놓는다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목표까지도 갈수 응, 있어 응갈수 음... 있어 차례를 기다려 이 소리가 나오고 올라간다 소리가 나와 올라가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다 하는 게 도끼를 품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좀도와주뭐 그런 운이 좋고 아니 운은 좋다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옆에서 쥐 뜯고 나는 진짜 미친듯이 달려간다 내 목표를 위해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거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거 같으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인과 사람들과 맞서 싸워 가지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